등장인물의 이름이 어려운 거로다가는 이 책이 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진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장수함입니다 오늘은 이책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발터메리스라는 분이 쓰셨고 두행숙 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고 도서출판 들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음이 책의 뒤에는 표지 부분에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진정 목숨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절대로 이 책을 열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책 제목만 보고 약간 뭔가 좀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의 책이 아닐까 싶었는데 일견 낭만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예상과는 좀 많이 다른 전개여서 저를 좀 당황하게 만든 책입니다.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서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그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음, 표지하고 제목 때문이라는 말씀드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책은 보통 선택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제가 모스크바 신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은 이책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한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는 제목이 눈길을 진짜 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책을 사기까지도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발견한 건 언제였냐면 한 4년 전쯤인가? 3년 전쯤? 네, 그쯤 됐을 겁니다. 3, 4년 전쯤인데, 그 연신내에 보면, 이제,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타지 소설을 모아놓은 쪽에 이 책이 떡 꼽혀 있더라고요. 눈길을 좀 끌길래 이렇게 들어놨다가, 들어보고, 어우, 책이 너무 두툼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약간 좀 가볍게, 그냥 편하게 읽을만한 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서, 도로 내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가 재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재작년쯤에 인천 계산동에도 그 알레딘 중고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책을 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뭐 딱히 어떤 책을 사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띄는대로 한두억원 책을 좀 사갖고 갈까 싶어서 갔던 거였었고 그래서 이제 에이 계속 눈을 잡아끄는데 한번 사볼까 싶어서 샀죠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눈길이 안 가서 안 읽고 있었어요 책꽂이장편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한 1년쯤 지난 엊그제 이 책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책을 처음 본 날로부터 책을 읽기까지 근 3-4년이 걸린 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정말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뭐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 있죠. 그런데 딱히 그렇게까지 찾아서 볼 만큼 또 궁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앱이 뒀었는데, 읽기 위해서 이제 표지를 넘기면서, 목차를 넘기고 나니까 큼지막하게, 한 페이지 가득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공룡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힐데 군스투폰 밑엔 매츠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자화상, 초상화 같은 느낌으로 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어? 이책좀 뭔가 수상하다? 내가 예상했던 분위기 책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판타지 코너에 꼽혀 있긴 했어도 일종의 환상소설 같은 느낌의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 관수도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소설 쪽도 좀 아니고 그래서 좀 당황해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책이 두께가 되게 두꺼워서 페이지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찍혀있는 페이지 넘버가 720페이지에요 리뷰 때문에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처음에 출간됐을 때는 이게 1,2권, 2권으로 다가 나온 책이었더라고요 또 나중에 합번돼서 나온 책이었고 었 제가 본건 합번된 책을 본 거죠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이책 역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서 모스크바의 신사를 이야기 할 때도 그랬었고 넬레노이아우스의 독일 소설을 읽을 때도 제 리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등장인물의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어려운 거로다가는 이 책이 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뭐, 역시 그것도 제가 그쪽 이, 이 작가가 독일 작가인데 독일 쪽 작가들의 책들을 좀 많이 안 읽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은 이랬습니다이 책의 작가는 소설의 어떤 분위기나 특성상 일부러 이름을 조금 더 헷갈리게 까다롭게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 꿈꾸는 책들의 도시는 저는 되게 환상적이고 좀 낭만적인 기본 좋은 상상의 세계 또는 뭔가 되게 기이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책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책 제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도서관 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 뭐 책을 펼치면 책 안에서 있는 내용들이 막 살아서 나오고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그 뭐죠 예전에 영화 중에 주만지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을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제 상상이 되게 잘 들어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책의 뒤통수를 세게 한대어 ج 먹어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룡이고요. 이 책에는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인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는 세상 역시 차모니아라는 이름의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책은 모든 것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요소가 되는 곳이고요. 이 경제는 책을 사고 팔면서 벌어지고. 귀한 책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책사냥꾼이라는 직업도 있고 그들이 사는 도시는 책을 매매하는 것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심지어 지하세계에는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책들이 등장하고요. 아주 오래된 책을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거나 또는 좋은 글은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하세계에 사는 어떤 종족은 책을 읽는 것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소개할 때 보면 이래요. 너무 책을 많이 읽으면 뚱뚱해져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재미없고 영양가 없는 다른 책, 쓸데없는 책을 억지로 억지로 읽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작가의 상상력은 꽤나 대단하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물론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그 공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괴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 미테매치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은 본인이 이제 그 손에 쥔궁극의 원고 그 원고를 읽으면 몇장안 되는 원고 내에서 온갖 신호열의를 다 느끼면서 막 엄청난 체험을 하는 그런 원고라고 이제 표시하, 표현을 해놨는데 그 원고를 집필한 작가가 누굴지 궁금해서 그 작가를 찾아서 모험을 떠납니다 공룡은 여기에선 되게 오랜 세월을 사는 종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면 아직 나는 이제 겨우 70살 밖에 되지 않은 아주 나이 어린 공룡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궁극의 원고를 쓴 작가를 찾아 나간 과정에서 겪는 모험들을 나중에 이미에 매치라고 하는 이 주인공 공룡이 회상하면서 글을 써놓은 것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발터 메르스는 이책 말고도 이것과 동일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책을 몇권더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면 마치 본인이 직접 집필한 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전해받은 남들은 모르는 다른 언어로 된 책을 본인은 번역만 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필자가 차모니아의 소설가 힐데군스트폰 미테매츠의 작품들 가운데 처음으로 엔젤과 크레테를 독일어로 번역한 후에 그의 작품들 가운데 어떤 것을 다음번에 번역하겠느냐는 질문을 되풀이해 받았다. 다시 말해서 보여드린 그림의 주인공 미테매츠라고 하는 주인공이 발터 메르스라고 하는 작가한테 원고를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서 그걸 자기가 자기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일부를 발표를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영역을 할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질문을 받는다는 식으로 예,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 책이 뒤에 보면 이 차모니아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판타지 소설의 어떤 그런 전형을 따르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엘프가 등장하고 난쟁이가 등장하고 뭐 드래곤이 난무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런 영웅담을 담은 그런 판타지는 절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읽어봤던 판타지 중에서 가장 좀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런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세계관을 수립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꾸준히 몇번 발표한 이런 작가의 상상력이 예, 저는 꽤 대단하다 싶고 박수를 예, 보내고 싶습니다. 발터메르스가 번역한 이 미테메츠의 다른 이야기들 좀더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 이 책이 출간된 지가 좀 됐습니다. 이게 신간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고서점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초반에 출판했던 책들은 품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책이 어 2004년 책이고요. 우리나라에 발표된 건 2014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꽤된 책이죠. 그래서 신간으로다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음. 엔젤과 크레, 크레테 라고 하는 이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전히 품절된 것 같고 역시 그 책도 읽으려면 헌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몇권더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발터메르스 라는 작가가 쓴 꿈꾸는 책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느낌을 공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검삼이였습니다